변준 선수가 24, 178cm. 먼저 변준 선수가 청포너에서 들어옵니다. 김석재 선수가 변준 선수를 누르고 한강에 진출합니다. 자, 다소 이 김석재 선수로서는 내내 길지 않았나 봤는데, 3회전의 아, 석재가. 아, 전현수, 여기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? 저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. 아. 그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? 설거지만 하시는 거예요? 설거지랑 이제 홀도 바쁠 때는 좀 도와주시고. 아... 선생님, 들어가보겠습니다! 네. 기 아, 너무 무리 아, 아, 빨리 아, 빠져야지. 멈추고 빠져야지. 아. 아. 아. 아. 아. 먼저 스팟. 자,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두 번째. 두번두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요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요째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네. 또뭐그 네. 때문에 굳이 뭐 아까 얘기하신 게 빚이 있다고 아네 지금 원래 한8000 정도였는데 많이 계속 갚아나고 있어서 지금 한0천정도 남은 나같습니다 오, 아, 어, 오, 서른 살에 오그 정도면 빚이 엄청 상당한 건데 뭐뭐뭐 뭐, 뭐 하다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? 예, 아 친구 추천으로 이제. 선물을 좀 하다가 아아 선물이요? 네그 코인 쪽에 관련된 건데 네. 선물거래라고 마진을 아 그러네요 아 네, 그리고 안 뜨는 게한두개 정도가 더 있고 거다 아. 포함하고 제가 여태까지 뭐 서른 살 되면서 벌었던 돈이랑 부모한테좀 빌렸던 돈이랑 부모님한테요? 네좀 그 부모님 돈도 그 선물 거기에 다 날리신 거예요? 그쵸, 음. 쨔. 네. Uh... ]あの> um, you can you can 어. 오케이, 마발 정리하고, 앗발 정리하고, 여러분 정리했습니다. 어깨 서 선생님 발 가까이 가면서, 앗발 나올 때 어깨가 들어가면 여기 뭐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? 100만 원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딱 100만 원이요? 저사기에는좀그 정도의 원자리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... 아, 아. 닉네임을 실패한 복소라고 하셨어요?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들 알겠지만, 이제, 운동 시작할 때는 챔피언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데, 원투로 네, 복싱으로는 음. 이제, 저도 왕챔피언, 뭐, 운 좋게 올라간다면 더 높게끔 올라가고 싶었죠. 에이. 네. 복싱은, 뭐, 오늘의 이런 쪽과는 많이 다르게, 한 번이라도 패가 있으면은, 이제, 선수 자체의 흥행성이나, 이제 선수 자체의 좀, 값어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, 그때 한번 이제, 제가 납득하지 못하 판정을 받고 선수생활을 좀 접었습니다 아... 판정으로 이렇게 좀 판정 한파로 이렇게 좀 억울하게 판정패를 하신 건가요? K-1 했으면은 뭐 판정 1 0는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졌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경기여가지고 아... 좀 분한 거에 저도 못 참아서 그냥 아 운동 쪽을 아예 코치도 접었었다가 오... 이제 이것저것 일, 다른 일뭐 그냥 일용직 알바나 뭐 쓰레기차나 뭐 별레별일를다 했었는데 네. 결국에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은 코치로 현준 선수. 예. 네. 퇴근하셨어요? 네. 네. 오늘 어디 가세요? 음, 오랜만에 아버지 아버지요? 네. 어...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예. 네. 어, 아 마지막으로 또다불태우실실 거니까 가시죠. 시 아버님은 얼마 만에 보러 가신 거예요? 아, 실제로 찾아뵙는 거는 오게 걸릴게요. 어, 이시 저는 혹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서 그냥 그래. 찍는 얘기해. 게. 잘얘기보세요 지금 뭐라고 지금 양장했 아저씨 괜찮아요? 어... 어... 아유 미안해요. 일단 좀 마지막으로 이제 야차클럽에 임하는 가고나 이게 복싱도 아니고 이건 MMA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. 어떻게 보면 거의 진짜 룰이 정말 많이 열려있는 위험한 발리투도 경기인데 여기 나가는 좀 가고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좀뭐 혹시 나중에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영상편지 한번만 음. 뭐 한번 해주시죠 <웃음> 내가 진짜 꼭 성공해서 원래는 돈 걱정 없이 살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좀무례하게 시도를 너무 많이 했었어. 이번에 최근에 이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좀막 힘들어하는 모습 보 하면서 나도 지 아, 이렇게는 마태하게 안주하면 안 되겠다.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나도 아침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모습으로 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